네레자 yeah.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디케이입니다 아, 저는 지금 부산에 왔는데요 여기가 물도라이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수업관이라서 왔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산 아톤 수족관 대표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톤이요? 네, 네. 제, 제가 처음에 이거 뭐라고 읽었죠? 에, 에이톤? 네 에이톤 <웃음> 읽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에이톤이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에이톤 예. 대체로는 이제 하시면 아톰 아톰 네, 거의 아톰이죠 하면서 이러신 분들이 많으시기 그럼 아톰 바꾸시는 거 어떻습니까? 아 그럼 간판을 또 해야 돼서 귀찮습니다 아, 자 오늘 뭘 보여주실 겁니까? 오늘은 뭐 저희 수족관은 뭐 딱히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볼건 없을 거예요 아 오로지 제 취향만 이렇게 많이 녹여낸 수족관이기 때문에 매니아세요? 어뭐 매니아라고 하고 싶네요 아주 아 어, 어린 시절부터 제가 물고기에 미쳐 살았기 때문에 저, 그래서 물 돌아입니까? 네 물돌아입니다 아또그 <웃음> 뭔지 알아요? 돌아이라고 하시죠? 네, 돌 플러스아이? 돌 돌아이입니다 네, 네. 네. 네. 여러분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서로 얘기하다보니까 아 나는 물 돌아입니다 라고 해서 네. 컨셉이 그겁니다 자, 한번돌아보죠 네. 야, 처음에 들어오면 이 여왕이 있어요. 이 여왕 컨셉이 네. 뭡니까? 여왕 컨셉은, 네. 뭐, 딱히 막, 뭐, 테마라는 거를 크게 잡고 하진 않아요. 음. 오로지 제가 수조를 꾸밀 때 하는 형식 자체는, 제가 뭐, 대단한 뭐, 스케이퍼고,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돌을 놓다 보면, 제가 마음에 드는 위치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음. 음, 그렇다 보면 이제 수초가, 제가 좋아하는 수초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페인트 음. 피다나, 이제 미크로소리움 종류들. 전체적인 조화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들을 저는 상당히 좀 이렇게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거에만 좀 맞춰져 있는 느낌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네. 물고기 선택한 종류도 그렇고 네. 수천 종류도 저는 너무 비슷한데요 아 이거, 네. 이거 내, 내 스타일이다 네. 이게 진짜 예뻐요 이게 여러분 시원합니다 어항이 그렇죠? 이 수초들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씩 어, 뭐.. 이쪽에 있는 요 수초 같은 경우는 미크로소 이제 네로리프 아이들미크로소움 네로리프, 미크로소름 대부분 다 음성 계열이에요 그렇죠 네. DK님도 아주 좋아하시던데 피네드피다는 저 엄청 좋아해요 네, 저의 인생 수초고 그 다음 좋아하는 게요수초에는 조금 빠져있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녹여먹었거든요 네. 크립토코리네 음. 네, 코리네 종류도 저쪽에 보면 이제 조금 있고 여기 좀.. 네. 여기 녹았던 게좀 남아있네요. 네. 누리인가요? 네 누리에요. 제가 젓갈을 담가버린 바람에 <웃음> 젓갈? 네. 젓국이죠, 젓국. 경상도말로. 젓, 젓, 젓국. 네. 젓국이 뭡니까? 거의 이제 뭐 썩어서 문드러졌다 이거죠. 썩어서 문드러졌다또 모르실 네. 거예요. 네. 문드러지다는 뭡니까? 문드러진 게 네. 엉망이 됐다 해야 되나? 이 썩어서 망가졌다. 아 망가졌다. 아. 네. 이제 두 번째 저 같은 경우는 나나의 경우는 네. 조금 이제 경도나 ph 부분에 조금 신경써요 애들이 음. 확실하게 약산성에 가까운 수질보다는 조금 중성에서 약알칼리에 가까운 수질에서 생존율이 높은 것 같은데 주로 음. 소일러항이나 이런 곳에 쓸 때는 나날 잘 쓰지도 않고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굳이 쓴다 하면 뭐 경도나 ph 부분 조금 신경을 써요 이런 수조에 써야죠 헬퍼리 잘되는 수조 그렇죠 네. 헬퍼리는 무조건 경도가 있어야 잘 자란 애들이라서 이거 안되시는 분들은 청룡속에소일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네 무조건 됩니다 자 물고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 수조 안에는 이제 뭐 종류로 치면 한 일곱 가지 여섯 가지 정도 들어가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주 메인어종은 여기는 콩고테트라예요 콩고테트라 네, 콩고테트라 좋아하시죠 누가 보다 네. 메인이네요 네. 네 콩고는 제가 봤을 때 가성비에 봤을 때는 최고의 간상 가치를 지닌 음. 점프 아니면 안 죽거든요 얘들은 그거 하나 있어요 어떤가요? 산소 부족 아 산소 맞아요. 엄청 탑니다 저거 그렇죠 저거 왜 그러냐면 그 어항 청소나 누구 선물해 준다고 가잖아요 음. 통에 그냥 아무 생각없이 아 통에 담아가면 아 10분도 못 견뎌요 아 어, 맞아요 다뒤집어져 진짜 죽어 네. 이거 그거만 또, 조심합니다 얘들은 뻐끔뻐끔의 뻐근 기회도 안 주기 때문에 네. 산소 많이 타는 놈들 맞아요 음.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네. 좀 요거는 좀 자랑을 하고 싶은 어조인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로즈골드 색상의 몽코샤 네. 종 중에. 야생 몽크네요? 네. 예, 루브라 라고 이제 부르는 종이고.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SP 분류를 해서 음. 분류를 하는 아이로 알고 있는데 저도 요 종을 안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음. 안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되게 몽코샤 이라면 대체로 사람들이 그냥 뭐 일반 수족관에 뭐 아무거나 아니면 뭐 대형 하신분들 먹이용 물고기 그쵸 눈 빨간놈 네 레드아이 몽코샤 이게 기본이죠 몽코샤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구글에 찾아보시면 이게 6만원이네요? 루브라가? 아, 여기 6만원 적혀있어요 여러분 네, 4, 6! 7, 이거 한 마리 6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센터웁니다 저도 사실 이거 보면서. 이거 우리나라 시장에서 테트라 한 마리 6만원은 절대 안 팔려 일본은 팔려 네 맞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저도 보면 뭐 일본 시장이 부럽긴 한데 네. 근데 뭐 굳이 팔겠다는 의지보다는 요왕만은 솔직하게 제가 손님한테 보여주는 저희 음... 매장 들어온 첫 번째 요왕이자 제 치미용 어항이에요. 이런 것도 있다. 네, 제 치미용 생강 음, 어항이고 음. 이제 여기서 또 제가 두 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버팁 테트라 아시죠? 그다음에 푸들 샤페. 네. 네. 근데 비슷하네. 저 종들이 진짜 상당히 예쁜데 음. 대체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이어 아이들만의 매력을 모르세요. 그냥 음. 항상 수족관에 갇혀져 있는 추행장에 갇혀져 있는 고그 상태 애들만 보시니까 근데 얘들이 적응을 하고 추행이 완료되었을 때 이런 수초항에 들어오면. 그 고유의 색깔을 내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네. 맞아요. 그 색깔이 상당히 좋고 특히 실버팁 같은 저런 애들은 고기가저 정도를 볼줄 누가 알겠습니까? 실버팁 예뻐요. 예. 저 꼬리 팁도 더 진해지고 수컷들 특히 노랗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컷은 좀 덜한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그 그거 있잖아요. 물고기 가격이 정해지는 기준이 뭐죠? 유통 구조에 대한 그 가격이죠. 왜냐하면 패킹 당, 그러니까 한 봉지에. 물고기 마리수가 많이 들어가지면 가격이 음. 싸지는 거예요. 어,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네. 번식이 잘 되는 애들. 아, 그, 번식이, 네. 거의 차폐랑 저거 실버티 무한대 되거든요. 그렇죠. 뽑아진 공장 정도로. 어, 국내에서도 될 정도는. 어, 그래요. 네. 양호장에서 되게 많으니까 그런 고기라서, 네. 그래서 싼 겁니다. 안입뻐서싼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하는데, 네. 물고기 가격이 싼 거는 번식이 잘 되는 애들. 그렇죠. 그래도 카디날 러미노즈가 아직 조금 더 비싼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양식장에서 양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안입뻐서 그런 게 아니다. 네. 그리고 한 봉지당 많은 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게 있었죠 네. 네, 사장님 말씀 시켜놓고 제가 또 말을 많이 많이 해요 죄송합니다 <웃음> 너무 즐거워요 지금 네. 네, 그렇군요 저도 너무 즐겁습니다 아 그래요? 네. 즐거우신 거 맞죠? 네. 어, 피곤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예. 네. 예, 지금 물멍하는 중이라 아, 네. 저도 이거 이왕 앞에 한시간 있어요 여러분 네. 예.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예쁘다 저그 통째로 들고 가고 싶은데 넉자 광폭이죠? 네. 1204545 결제할까요? 네? 결작. 얼마, 얼마입니까, 이 <웃음> 그 정도면 한. 150? 아, 한... 이체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0? 100? 100, 150요? 200? 200은 넘지 않을까요? 아니, 아, 아 이거 말고, 아, 어항반. 아, 예. 밑에 다이 다 빼고요. 그렇죠. 루브라만 60만원이거든요. 아! 탱글 아 <웃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네. 레이아웃 된이 상태. 음... 생물 다 빼고, 네, 생물 다 빼고는 200이면 남겠네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남겠네요. 2 0 0이랍니다 네. 예뻐요. 여러분 이거 시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멀리서 오셔도 구경할 만해요. 네, 항상 이퀄리티가 유지가 된다고 하시니까. 네, 이동해 볼까요? 네, 네. 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는 뭐 소재존이고요. 개코 전문점이 아닌데, 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돈 된다해서 들고 왔어요. 네, 당했네요. 맞죠? 역시, 잘하는 걸 해야 되네요, 그냥. 네,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자, 요즘 핫한 조명이네요, 메탈라이트. 네. 요거는 뭐, 기본형인가, 이번에 신형? 네. 네, 메탈라이트 라인인데, 리얼이나 이런 건 사실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메탈라이트 라인 지금 설치된 곳 있어요? 어, 있죠. 가보, 가봅시다. 네네. 저 박스만 보여주길 그러니까, 네. 메탈라이트 라인 설치된 곳으로 갑니다. 네, 라인은 요쪽으로 가십니다. 오, 라인. 네. 바로 있네요. 네. 오, 색감, 색감이 괜찮네. 네, 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요번에 라인을 제가 딱 까놓고 해봤을 때, 아, 조금은, 요, 요, 좀 조명 좀 실수한 것 같다.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왜요, 왜? 좋으니까. 아, 좋은? 조... 대륙의 네. 실수같이. 그렇죠. 아, 보급형으로 나오기에는 조금 아까운. 정도의... 이게 지금 풀 밝기입니까? 아니요. 지금 조금 줄여놨을 거예요. 이거? 거. 네. 이게 제일 풀이네요, 지금. 괜찮죠? 어, 풀 해도 괜찮다. 네. 잠시 풀 해놓을게요. 네네. 다 줄여볼까요? 어이 저가형 모델에 디모가 달려있네 네. 이게 달려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와 이게 얼마입니까? 두자 석폭기 여기 12만 5천원인가? 아쿠아스 홈페이지 한번 봐야 되는데 아네 12만 얼마라고요? 네. 이게 리얼이면 얼마예요 리얼이면 한 20만원 또 나죠 두자가? 네. 두배 차이나네 야 이거 비싸구나 색감이 자연스러워요 색감도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물고기가 쁘고 수초 이쁘고 수초도 되잖아요. 이제는 네, 고급형 조명들 보면 이제 수초가 잘안 되는 애들이 많은데. 자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 수초 최근에 난리 났었죠? 엄청났었죠. 그렇죠. 지금 네. 보니까 이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난리가 한번 났었네요. 아무튼 그래도 좋 좋다. 네. 이트잘 나오네요. 가성비가 정말 좋았지 않았을까. 음. 네. 만한 솔직하게 이게 좀 민감할 수가 있는데 네. 타사 제품들 주 모델을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된 것 음,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세랑 피나티 이런걸로 꾸몄고 참 오래하고 안질리는 수준 느낌이고 실버팁 여전히넣 넣으셨는데 실버팁 잘 어울린다 실버팁 예쁘지 않나요? 아 어, 진짜 예뻐요 사실 여기 또 어마어마한 레어종이 있었는데 네. 약을 잘못 붓는 바람에 약이 플로엑셀이라는 소문이 어. 벌써 그까지 감나 네, 네 플루엑셀로 많이 죽여 먹습니다. 네 플루엑셀로. 수족관 사장도 플루엑셀로 죽여 먹습니다. 네, 네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웃음> 네,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죽여요. 네. 수초 하시는 분들. 한 4시간 정도 괜찮길래 아 괜찮은갑다 하고 집에 왔다가. 아니 뜨는 전조증상 없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네 집에 갔다 딱. 오니까 죽었어요? 아침에 오니까 뭐다생선되 있던데요. 아, <F2> 아 저런 네. 이런 수조는 보통 얼마에 나가요? 세트로 하면? 어... 조명이랑? 어... 뭐두자 속폭이니까 다이 없다 치고 네네. 조명, 영화기 이런 안에 내용을 다요 정도까지 했을 때도 요거는 한5 0만에서6 0만대 안나올까요? 그 정도 하면 괜찮네요 네이수조감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부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네. 요거의 최고의 정점은 저도 항상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시트지 선택 음 지금 미스트지 해놨거든요 네네. 미스가 웬만한 수에다 어울립니다 이거 만약에 이 수조에 화이트나 블랙이었으면 맛이 좀덜 했을 거예요. 그렇죠. 좀 깔끔한 맛도 없고, 음. 일단은. 그 다음에 제가 또 미스트를 선호해요. 저 자체도. 음.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 시트지 선택편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어항이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어항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시트지가 이게 생각보다 어항에서 주는 연출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어. 검은색 시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검은색을 좋아하시고 고기 집중. 근데 이제 수초처럼 전체를 봐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해 전체를 볼 때는 미스트지나, 음. 예, 또 다른 요즘에는 또 그라데이션 시트지가 나오잖아요. 어, 그거는 네. 비싸요. 네. 너무 비싸요. 근데 비싸면 더예쁘긴 하더라고요. 어, 이쁘더라고요. 네. 근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사람들이. 아. <웃음> 이건 몇천 원이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네. 좋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다음은. 이거는 뭐. 요 수조에 있는 애들은 솔직히 뭐비주류 어종이죠. 비주류 어종인데, 저는 얘들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레인보우. <웃음> 네, 레인보우 애들 보면 저거 4천에 판매하는데 저는 애들이 있어요. 레인보우, <웃음> 레인보우 색깔 엄청 나거든요. 제가 왜 웃은지 아세요? 왜 웃으세요? 레인보우 좋아하시죠? <웃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죠? 저제 메인 어종입니다. 오테만 레인보우, 레드 레인보우. <웃음> 네. 그 다음에 구라미. 네. 저는 펄구라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펄구라미. 예쁘죠? 엄청 예뻐요 그거. 어종이 저랑 비슷하다. 네. 특히 레드 레인보우. 사람들, 네. 저. 레드레인보 네. 예, 일반 분들 일단 레드레인보우를 보면 이제 시꺼멓잖아요. 아주, 아니, 레드레인보우가 아니라 레드레인보우 아니에요? 레드레인보우. 네. 레인보우. 네. 네. <웃음> 저 애들이. 네. 진짜 예쁜 애들인데, 발색 오르면 아시잖아요. 기회 되시면, 근데 레인보우는 수조가 좀 커야 돼요. 음. 두자강폭인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수조가. 두자강폭도 솔직히 작다는 느낌은 엄청나게 들거든요. 석자 이상. 돼요. 네. 석자 이상은 됐을 때. 가로 길이가 길어야 돼요. 네. 애들이. 상당히 일단은, 이게 관상화의 특징이 색상도 예뻐야 되지만 하는 행동도 예뻐야 돼요. 역시. 네. 특징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음. 생긴 게못 생겼더라도 그 종만의 습성에 있는 그런 행동적 특성이 또 하나의 관상적 가치가 되기 때문에, 렘보는 음. 그런 점들을 다 들고 있어요. 제 기준에는. 색, 색상부터 시작해서 이 형태적 특성, 그 다음에 행동적 특성까지도. 재밌죠. 네. 음. 엄청나죠 레인보우는 조금 더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자뭐 여기는 뭐 관엽들이 있고 네. 이건 뭐 그냥 관엽이니까 판매하는거죠? 판매.. 예저 그냥 제가 좋아해서 갖다 놓는 애들이 넘어갑니다 네네 네. 여기 수요들 좋아하시는 분 없나요? 이런거요네 요런 요런거는 근데 대체로 잘안보더라고요야 그. 요즘 트렌드가 아예 아니구나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아니랍니다 여러분 넘어갈게요 네. 그냥 해둔거랍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여기로 갈까요? 야 여기요 야야 이거 또 하나의 메인이다 이수조도 상당하네요 <웃음> 여기는 키티 테트라 들어있고 그린네온 블랙 네온 라스보라 헤테로몰파 블랙 팬텀 테트라 어 엔젤 글라스 캐케피시 오토싱 뭐야 이거 컨셉, 이거? 체리바브. 체리바브. 네, 엠버세트라 네. 여기는 조금 만수가 되는데, 근데 요, 여기서 제가 메인으로 꼽자 하고 싶은 애들은 키티예요 키티. 네, 키티가 요 수조에 상당히 좀 어울리는, 이제, 네. 유형하고, 애들이 군집성 자체도 있고, 또, 키티만의 그 특징 알죠? 지느러미 탁, 탁, 이렇게 펴는. 그렇죠그 특징이 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저는 솔직히 그린레온을 그렇게 막 크게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아, 그냥 뭐, 네온인데, 그린 네온이라는데 좀 비싼 네온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요 수조에 넣고 나서 좀세 가지. 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린 네온이 그리고 군용 잘합니다. 네, 아, 군용 맞아요. 군용 잘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음, 여기 잘 어울리네. 네, 저도 항상 축양장에 있던 아이들만 보다가 음. 수초왕에는 처음 넣어봤어요. 그린 네온이 또, 이 알록달록한 것보다는 초록색 계열 이 음. 수조에 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 제가 알록달록한 수조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 붉은기 들어와요. 몸에 꼬리 쪽에 네온처럼 음... 보신 적 있죠? 네 어. 있죠 평, 평소에는 있 추행장에 있을 때는 다 붉은색이 들어와 있기 들어와요. 때문에 네, 추행장에 있을 때 사실 저도 카디널하고 그린네온은 구분을 못해요 같이 섞어 놓으면 <웃음> 아 못하죠 네, 둘다 붉은기가 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근데 요런 왕이 제 넣어버리면 카디널과 확실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래서 그렇고 요왕 같은 어. 경우는 용초가 조금은 많이 심겨져 있는 그런 추천데 유형초 중에 또 제가 네. 상당히 좋아하는 수초가 있는데 굳이 꼽자면 이제 발리스네일리아 발리스네일리아 네, 발리스네일리아가 상당히 이게 야생성이 엄청난 그런 수초잖아요 야생적인 느낌이 너무 좋은 애들이어서 네. 발리스네일리아고 그 다음에 옆에 신겨져 있는 이제 로탈라 하라 중인데 음. 예뻐요 <웃음> 저 부분도 발리스였는데 네. 제가 다른 데 정리하다가 수초가 한 뭉태가 나와서 던져줬더니잘란애들요 하다 보니까 이제 자리가 잘 잡혀서. 잘 자랐네요. 네, 잘 자랐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좋아합니다, 별로. 하라, <웃음> 저런 애들은. 예.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크립트고이 웬티 브라운? 네. 어, 예쁘네요. 색감 좋다. 홀리네요. 다 초록색에다가 약간 브라운 게 들어가니까. 네. 어, 너무 좋다. 또 이쪽은 또 바닥 쪽에 레펜스. 쓰러진 레펜스. 네, 레펜스가 있고. 원래 미크란테 몸이 있었는데. 네. 제가 새우 넣는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다 날라 먹었네요 그렇죠 저 하숙으로 다 들어갔어요 네 야마토 여보름 넣으실 때전경수초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올라로 네. 갑니다 여기는 뭐예요? 테라리움 쪽 아, 이쪽에는 이제 수상부세랑 이제 뭐 미크란테몬 같은 거들을 제가 수상부세? 네오 처음 봐요 뭐해 드릴까요? 이거 파는 겁니까? 제가 좋아서 키우는 애들이라서 네, 예, 판매를 안 한다? 네, 요쪽 존에 있는 애들은 여기가 수족관은 맞는데, 네. 판매하는 애들은 많이 없어요. 아 제가 가격 적으로 놓지 않는 애들은 안 파는 겁니다. 그냥 이건 취미에 좀 연장선에서. 그렇죠. 그죠 네. 예쁘다. 네. 저 물, 돌, 아이이기 때문에. 아, 어, 물, 돌 플러스 아이? 네. 요런 애들 보면. 아시잖아요. 부세수상. 네. 어, 요거는 좀 말랐네요. <웃음> 뭐지? 네. <웃음> <웃음> 이런 아이들 보면 색 색깔 너무 곱다. 아, 아이고. 캐다강인가? 캐다강은 응. 아닐 거고요. 캐다강이 기본 아니에요. 네, 캐다강이 응. 이거 캐다강.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그, 아, 아 네. 개그였어요? 네. <웃음> 아, <진짜. 웃음> 후덜달 <웃음> 여러분 저,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런 존이다. 네. 오케이 넘어가죠. 자, 드디어. 오, 금고어예요 금붕어는 뭐이편으로 만나실 거라면서요? 네 금붕어에 대해서 질문이 많잖아요 어... 금붕어에 대해서 네, 제가 조금 뭐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조금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음. 금붕어는 이편을 기대해 주시고 네네